여러분은 만약에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연한 기회에 신을 만나게 되어 신으로부터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있다고 한들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으며 금생에 맺은 인연과 이루어놓은 업적 등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 등등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놓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구에서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나의 가족이 모두 떠나고 또그 자손들도 지인들도 모두 떠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시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영의 진화를 위해 지구에 태어납니다. 삶의 여정에는 항시 넘겨다볼 수 없는 죽음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힌 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의 여정의 마무리로 언젠가는 넘어야 하는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한 생을 마무리하면서 평가받고 그, 그 평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의 끝에 있는 문과 같다고 할수 있으며, 이 한계와 마주하면서 사고의 확장을 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한 생에서 입고 있던 몸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금생에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과정이고 결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부여된 이유는 한시적인 생명을 받고 이 기간 안에 자신을 찾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고의 전환은 불가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두세계에 대한 사고가 확장되고 영이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항시 삶에는 죽음이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